그건 그렇고, 에리씨?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웃음> 죄송해요. 보고 후 지시에 따르기로 했는데... 또 경솔하게 행동해버렸죠. 그 차원 중... 플로프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래요. 잘 알고 계시는군요. 지금이라도 괜찮으니 말씀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저를... 친구라고 부르더군요. 플로퍼가요 물론 제대로 된 의미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친구를 원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만큼은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아무도 없는 꿈속에서 18년간 내내 <웃음> 그래요. 방울씨가 옆에 있어주셨죠 여하튼 사정이 비슷하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입을 한 모양이에요 정말이지 클로저 실격이네요 아니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유를 듣고 나니 납득이 되네요 에리씨는 그 차원종과 친구가 되고 싶으셨던 거죠?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입장에선 배신 반역행이잖아요. 다른 보수적인 유니온의 간부들, 미하의 폰키스크를 따르던 총장파라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저희 신서울 지부는 그렇지 않아요. 극히 일부에 불과하긴 하지만, 인류와 협력하는 차원종들도 있고, 그런 걸 넘어서서 차원종이지만 클로저가 되신 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어떤 분인가요? 늑대계팀의 레비아 대원님이세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고추가 많으셨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믿음직한 클로저가 되어주셨죠 만나보고 싶네요 기회가 된다면 꼭이요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일단 눈앞의 위기부터 넘겨야겠지만요 에너벨이 다시 나타났다는 건 통신 감청도 다시 시작됐다는 뜻일 거예요 덕분에 남포동에선 보기 좋게 농락당했죠 정보전에서 밀리니 매번 선수를 뺏기기 일수였고요 하지만 이곳 센텀시티에서는 다를 거예요. 지난번에 미하엘의 은신처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고성능의 통신장비들을 입수할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통신망의 주도권을 저희가 줄수 있게 됐지만 전파 방해 중일 때는 저희들끼리도 연락을 할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 작전에 나갔을 때 주의할 점들을 미리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은 저희 측 기술자분이 해주실 거예요. 벌처스의 영업사원 한기남 씨를 찾아가 주세요. 과거와 다를 거예요. 지금의 유니온은요. 몸은 괜찮으신가? 한두 번본 사이도 아니고 자꾸 이러기 해요? 어... 에이, 알았습니다. 대신 금방 쓰고 돌려죽입니다. 알았으니까 얼른 일이 줘봐요. 싫은 녀석이 오고 있으니까. 예? 싫은 녀석이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한기남 씨인가요? 에이아 놀래라! 어, 언제 오셨습니까? 아, 전혀 몰랐네요. 죄송해요. <놀람> 기척 없이 다니는 게 버릇이 돼서요 임시 지부장님의 지시로 왔어요 전파 방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해서요 아, 아, 아, 예,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돌처스의 영업성원 한기남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니온 신서울지부의 기술고문을 맡고 있죠 L이라고 해요, 임시 클로저죠 그리고 신부름꾼이라는 일도 하고 있어요. 신부름꾼 아, 자 잠시만요. 혹시 시궁지 팀의 그신부름꾼 말입니까? 맞아요. 알고 계신 건가요? 그럼요. 아 여러모로 인연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들이죠. 그랬군요. 그럼 이따가 저수지도 만나보세요. 저와 같이 남포동에서 왔으니까요. 네? 저수지? 저수지씨가 깨어나신 겁니까? 아, 모르고 계셨군요. 방금련씨와 같이 계셔서 그분께 들은 줄 알았는데 아니,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어라? 방금련씨 어, 아니, 어디로 가셨지? 저와 얘기하실 때 자리를 피하더군요. 한기남씨에게서 받은 물건을 가지고요. 복잡한 장치인 것 같던데 어디에 쓰는 거죠? 아, 아 이, 네. 휴대용으로 만든 이 c c m 이었습니다 전파방해 해제 시간도 짧고 사용 후에는 한참을 충전해야 하는 구형 모델이죠 갑자기 와서는 어찌나 빌려달라고 성화든지 전파방해 속에서 급하게 연락할 때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아, 아무튼 이 얘기는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저수지, 저수지씨 얘기부터 해보시죠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살살 하세요 몸 생각하면서요 아셨죠? 보수는... 알았어. 확인해봐줘서 고마워. 대금은 올라가서 갚도록 할게. 지금은 부산을 떠날 수가 없어서. 아, 그렇다고 독촉하지는 말고. 전화해도 한동안 연결이 안될 거야. 뭐? 잠수 타는 거 아니냐고? 날 뭘로 보고. 내 신용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아, 미안. 별것도 아닌 일로 그만. 내가 좀 예민하게 굴었어. 이쪽에서 그럴 일이 있다 보니... 음... 괜찮으니 들어가 봐.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연락할게. 그래, 역시 잘못 봤을 리가 없지. 그 이름, 그 얼굴, 이전에 조사한 자료 그대로였어. 유니온의 악마, 집행자 주엘리 19년 전, 내 오빠를 독살한 원수. 돈안 되는 거래는 사... 그, 그렇게 된 거였군요? 정말이지 놀라운 얘기들이네요 꿈, 리애니메이터 오리진, 기계왕의 수화 거기에 이제는 그 수화가 저수지씨를 쫓고 있다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임시지 부장님께 가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아니요, 못 믿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게 전혀 상상도 못한 얘기가 나와버려서 이거 참... 어지간한 일은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직은 멀었나 봅니다 어쨌든 저수지씨를 노린다니 큰일이로군요 거점의 방어를 단단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기에는 전파 교란기가 있으니 남포동 때처럼 위상력 억제기가 해킹당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 장치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왔었죠 작전 중에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 아, 네 별다른 건 아니고 나가기 전에 미리 연락할 시간만 정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맞춰 제가 e CCM을 작동시킬 테고 그러면 전파방해가 해제되어 이렇게 통신이 깜짝이야 이건 구조신호군요 전파방해에 막혔던 신호가 이제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럴 수가 미락수변공원의 의료시설입니다 그곳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스무 명이 넘게 있대요 스무 명씩이나요 시민들은 다 대피한 줄 알았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전파방에도 작동시켰던 건데 일단은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안개 속에서 모두를 데려올 순 없어요 뭔가 태워올 차량이라도 있다면 저수지가 만든 방호복들도 챙겨가야 할 텐데 그 차량 나한테 있어 같이 갈게 방금녀씨 다, 당신이요? 왜요? 제가 간다니까 이상해요? 돈도 안 되는 일을 자진해한다고 해서? 아, 아닙니다 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웃음> 어쨌든 그렇게 됐으니 앞장서 난네 등만 보고 따라갈 테니까 믿어도 되는 거겠지, 에리? 그럼요 이 화살로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너무 주제넘은 일에 나서지 마 알겠지? 이름이 애... 나이가 어떻게 돼? 나보다 연어야 지금 상황에서요? 갑자기 그건 왜요? 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나보다 연상일 수도 있잖아 방금 연씨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면 언니라고 불러주실 건가요? 그건 아니지 그냥 편하게 말 놓을게 <웃음> 네, 원하시는 대로 불러주세요 진입로에 차원종들이 잔뜩 있네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줘봐시보유보유보 미끄러지며 비가 내리듯 더 세게.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 빗나가는 화살이 하나도 없어. 내가 아는 꼬마는 위상력으로 연장에 코팅도 하고 그러던데. 너도 그 화살에 뭔가 입히는 거라도. <목소리> 저한테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왜? 싫어? 그만 물어볼까? 아니요. 슬기는요 계속 물어보세요. 대신에 저도 물어볼게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좋아. 한 번씩 돌아가며 묻기로 하자. 그러다 대답 못하는 사람이 나오면 멈추는 걸로. 재밌네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방금연 씨. 저를 싫은 녀석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아까 들렸었어? 멀어서 못 들은 줄 알았더니 저격수라서요 눈도 좋지만 귀도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기권인가요? <웃음>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렸네요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하죠 목적지인 의료시설로요. 그 같이 <목소리도> 신나게 청소 보자 당기고, 폭발하게! 에 물드세요! 기 표적이 는 따라서! 더세게따가울요더쏠게속에물드세요 Yeah <laughs> <웃음> <웃음> 안개가... 차온종이... 전쟁이... 방어벽이 무너지고 있어! 안개가 흘러들어와! 다, 다들 진정해요! 진정하고 일단 물러나세요! <웃음> 미니 누나... 우리 다 죽는 거야? 무슨 소리야! 죽긴 왜 죽어! 신호를 보냈으니 구조대가 올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웃음> 미니야... 정말 미안하구나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들이 더 살아보겠다고 너희까지 끌어들여서 또 그러신다 저희도 정화소에 와야 했잖아요 다들 중독 때문에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 같이 살아남자고요 훌륭해요 정말이지 장하군요 어, 당신은? 기다리셨던 구조대예요 잘 버텨주셨어요 여기는 제가 맡을 테니 다들 뒤편에 차로 가세요 가면 방호복도 있고 쎄보이는 언니가 겉점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조대분도 무리하지 말고 와주세요 그럼 충성이에요 어, 충성? 같이? <웃음> 둘이서 하나요더 쏠게요 응? 어디? 바삐 차원 <목소리가> 시원하게 밀고라 스텝 하전이 박차고! 쉽게 밀게!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도 다들 무사히 도착한 것 같네요 방금 연씨의 차도 저기에 보이고 미니야, 너 대체 무슨 생각이니? 얘기 다 들었어 네가 환자분들을 데리고 나갔다며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한 건지 알아? 하마터면 모두 다 죽을 뻔했다고 그, 그치만 그때는 위험하지 않아서 차원종들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줄 알고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고 나갔어야지! 뒤늦게 너희가 없어진 거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 하지만 언니 엄청 바빴잖아! 피난민들 치료하느라 며칠째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 데려다 주는 건 나도 할수 있으니까!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 특경대의 일이지! <웃음> 네가 피난 유도나 응급처치를 배운 건 알아! 그래서 우리 일을 도와주는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이건 선을 넘었어 네 오빠도 최민우 경정님도 이러라고 널 가르쳐주진 않았을 거야 그, 그,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잖아 너무해 언니 바보 아, 정말 난 바본가봐 안 그래도 힘든 애한테 왜또 경정님 얘기래 경정님? 그건 누구죠? 증이성 아! 아, 죄송해요 못난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못나긴요 예쁘신걸요 그런데 아까 그 아이랑 아는 사이셨어요? 네 채민이라고 제 친한 동생이에요 벌써 6년째 장기 입원 중인데 제가 여기 관할이 되면서부터 알게 됐죠 6년씩이나 그렇게 아픈 아이 같지는 않았는데요 그야 지금은 이천 분진 정화소에 다녀왔으니까요 거기서 투석 시술을 받으면 체내의 분진이 소량 배출되거든요 하지만 말 그대로 소량이라서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갔던 거군요 다른 환자분들도 같이 데리고요 네 소독용 정화액을 쓸 수도 있지만 정화수의 투석장치만큼 효과가 있는 건 아니어서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위험하셨을 거예요 미니 성격에 두고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기특하네요 무모하기도 하고요 네 최근 들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막무가내이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 최민우 경정님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실지 최민우 최민희씨와 성이 같네요 네 가족이에요 저와 가날은 다르지만 특경대 대원이셨죠. 신서울에서 근무하셨는데 매주마다 병문안을 하러 부산까지 내려오셨어요. 미니에게는 참 자상한 좋은 오빠였죠. 동생을 진심으로 아끼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도 그러셨죠. 저희 부산에 대대적인 차원종들의 침공이 있던 날 그날도 최민우경정님은 신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달음에 내려오셨어요. 차원종들로 뒤덮인 도시를 홀로 헤매신 끝에 기적처럼 미니를 찾아 구해내셨죠 정말이지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몇 번이고 경일의 표해도 모자랄만큼요 <웃음> 과거형이군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웃음> 돌아가셨어요 유니온 전 총장이 수아에게 당해서요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경정님께도 미니에게도 예의가 아닐테니까 부디 우리의 센텀시티를 구해주세요 미니야 우리 아니, 기분은 이해하지만 괜찮아요. 무리하면 안될텐데 또 저질러버렸어 왜 자꾸 이렇게 되는거지 난 그냥 도와주고 싶을 뿐인데 오빠처럼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은건데 오빠 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 더 많이 찍어줄까 보고 싶어, 오빠. 왜 그래? 울어? <웃음> 아 미안 놀래킬 생각은 아니었는데 지나가는데 네가 우는 게 보이더라고. 아 아니야 안 울었어. 울긴 누가 울었다고. 어, 그래? 그럼 뭐 아는 걸로 쳐줄게. 그래서 뭐 보고 있었어? 그 사진은 누구고? 오, 오빠야. 우리 오빠. 그렇구나. 경찰이야? 완전 멋진걸? 뭐, 멋져? 정말로? 응. 강해 보이잖아. 좋은 거래 상대가 될것 같아. 거, 거래 상대? 무슨 소리랑? 그래도 고마워. 우리 오빠 칭찬해 준 거지? 다들 무서워 보인다고만 했는데 멋지다고 해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오빠 많이 좋아하는구나? 너 보니까 옛날 생각 나네 에이, 나도 오빠가 있었거든 항상 지켜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늘 같이 있을 줄로만 알았어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야 뭐? 헤어지다니? 떠나버렸어 사원정한테서 날 지켜주다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몸은 괜찮아? 우리 오빠 날 지켜주고 한쪽 눈을 다쳤거든 그러고는 한참을 알아눕다가 어느 날 깨어나지 않았어 아무리 흔들고 불러봐도 눈을 뜨지 않는 거야 그제야 알게 됐지 그동안 받은 걸 돌려줄 수 없게 됐다는 걸좀더 일찍 갚았어야 했어 받았을 때 바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랬더라면 이렇게 답답한 기분은 아니었을 텐데. 나, 나도, 나도 그 기분 알것 같아. 왜냐하면 나도 우리 오빠가... 그랬구나. 미안해. 알지도 못하고 내 멋대로. 사과의 의미로 뭐 시킬 거 없어? 공짜로 딱 하나 들어줄게. 내가 심부름 센터를 하고 있거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음 뭐든 도와줄게 갑 갑자기 심부름이라고 해도... 그냥 나랑 친구나 해줘 주위에 다들 어른들 뿐이라 또래가 없었거든 그래? 그럼 그걸로 퉁칠게 나중에 딴소리 하지마 근데 너몇 살이야? 나랑 비슷한가? 생일 지났으니 올해로 2한살이야뭐 진짜? 진짜 스물 넘었어? 나보다 어린 줄 알았는데... 어, 엄청 동안이네... 그러는 너는? 몇 살이야? 그그세 정확히는 몰라도... 스물은 안 넘었을걸? 어... <웃음> 언니라고 불러줄까? 됐어! 그냥 친구로 해! 바보야! 친구... 좋아! 그럼 그냥 이름으로 부를게! 미니야, 활들고 다니는 클로저 못 봤어? 에리라고 내 친구인데... 아까부터 찾는데 안 보여서 아... 그분 이름이 에리씨였구나 우리 구조해 주느라 없으셨을 거야 지금쯤이면 돌아오셨절 찾으셨나요? 뭐... 어! 에리야, 너 또? 나는 몰라도 미니가 놀라잖아 제발 인기척 좀 내고 다녀 슬퍼요, 저수지 절 두고 다른 친구를 사귀다니 이건 왜도 바람이라고 봐야겠죠? 뭐, 뭔 소리야, 진짜!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 그나저나 옷은 왜 이렇게 찢어진 거야 미안해요 열심히 만들어준 옷인데 미안할 건 없지 우릴 지키려고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건데 수선하면 손이 많이 갈것 같은데 아예 새로 만들까? 기다려봐 내가 금방 치수를 재고 저수지 고맙지만 조금 나중으로 미뤄도 될까요? 지금은 허유미 경감님과 다시 나가봐야 할것 같아서요 뭐? 어? 요... 유미언니랑요? 네. 잠깐 전파방해를 해제했을 때 멕스코라는 곳에서 구조신호가 들어왔대요. 연구단지에서 대피를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데 부상자가 있다고 해서 허유미 경감님도 함께 가시기로 했어요. 그, 그래도 위험할텐데 유미언니 몸도 안좋은데 <웃음> 걱정마세요. 당신의 언니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러니 돌아오면 서로 화해하세요 허유미 경감님도 미안해하고 계셨으니까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건 뭐래? 옷, 새로 하나 지어줄게 영감이 한건 여기까지야 이 다음부턴 너희 둘만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물론이죠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네 얘기가 아니잖아 그쪽의 경찰 언니 얘기라고 저, 저도 괜찮아요 이럴 때를 위해 사격 연습을 해뒀는걸요? 전혀 믿음이 안 가는데 표정도 완전 죽을 상이고 뭐, 알아서들래 기다려도 안 나오면 혼자 튈 거야 <웃음> 그런 것 최고는 경감님의 방호복 잘 챙겨주고 계시네요 당연하지 이 안개에 맨몸으로 나가면 사망이잖아 여분으로 더 있으니 구조자들 것도 가져가 중개인 꼬마가 잔뜩 만들어뒀으니까. 역시 저수지. 제 가족이 될 사람이에요. 그럼 슬슬 출발해볼까요? 경감님? 네. 앞장서 주세요, 유언님. 가족? 가족이라고? 자도 그런 소리를. 자, 어? 신나게 춤춰보자. <웃음> 숨이 확차고! 슛! 아픈 차 비가 내리듯! 숨이 가쁘세요 안색도... 더 나빠지셨고요. 체력 문제가 아닌 듯한데... 혹시... 폐가 안 좋으신가요? 네... 네... 차원전이 도끼 당한 적이 있어서요. 그때부터...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어요. 다른 잔병치료도 많아졌고요. 용케도... 특경대가 되셨군요. 그럼... 그러... 쉽지 않았죠. 매번 신체검사에 떨어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관심병사 취급이나 받고 그래도 도움을 받은 만큼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원래라면 길바닥에서 죽었을 목숨 절 살려준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었죠 안 그러면 평생 빚을 진 기분으로 살것 같아서 이런 동기는 불순할까요? 천만해요 훌륭하세요 도움을 받은 만큼 돕는다 심부름꾼이 될 자격으로는 충분해요 심부름꾼? 그게 뭐죠? 자수지가 하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럼 숨도 고르셨으니 다시 출발해도 될까요? 아, 네! 따라오세요 조심히! <놀람> 더 쏠게요! 으흐흐. 신나게 춤춰보죠 잘숨으셨나요 그럼 찾을게요 야, 그, 그, 그, 그, 조용히 하세요 네? 아, 저기 차원종들 보이죠? 그 뒤에 방에 연구원들이 숨어있어요 문제는 로비 안에 차원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두 마리 해치우는 정도로는 틈이 생기지 않겠어요 잘못했다간 밖에 있는 차원종들까지 불러들일지 모르고 그러니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죠. 제가 차원종들을 유인할 테니 경감님은 연구원들을 음... 그만 입에서 손 떼세요. 안색이 또안 좋아지셨어요. <웃음> 저, 죄송해요. 죄 숨이 막혀서 어쨌든 알겠어요. 구조자분들의 대피는 제가 맡을게요. 물이라면 말씀해주세요.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아뇨? 할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도움받은 만큼 도움을 드리겠다고요 <목소리> 비가 내리고 당기고, 깨끗하라고! 잘 따라오세요. 나 아호복은 입으셨죠? 소리 내지 않게 조용히 나와주세요 <웃음> 이, 이거 괜찮은 겁니까? 밖이 정리되면 나가는 게 대신 그만큼 안개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어지겠죠 그러면 인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여러분이 더잘 아시겠죠? 그, 그래요 이게 최선이에요 어서 빨리 이곳에서 탈출하자고요 아, 잠깐만요 그쪽으로 가셨다간 <웃음> <웃음> 그, 괴물! 차원정해 안전장치해제, 목표를 조준해서? 야보지마 <웃음> 그동안 사격연습 열심히 했다고! 고,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그런데... 경찰관님... 어깨에 급히... 그 손톱 자국은... 어, 어라 원우스... 전혀 못 느꼈는데... 어 깨, 괜찮아요! 이 정도는 지열하면돼 그보다 이 틈에 빠져나가세요 클로저 보니 적들이 유인해주는 동안 어서요 버텨 버텨야 해 쓰러지면 안돼 끝까지 모두를 민니야 도착했어! 밀수업체 차가 돌아왔다고! 정말? 다들 무사해? 가서 보면 되잖아! 얼른 따라와! 어 응! 같이 가 수지야! 아... 개... 뭐야... 왜들 이렇게 몰려있어? 다 의사 선생님들만... 누가 다쳐서 왔나? 아! 정도현 박사님이다! 박사님한테 물어보면... 다들 비켜주세요! 위급 한자예요 당장 수혈부터 해야 돼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웃음> 언니? 유미 언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눈좀 떠봐! 정신 좀 차려봐, 언니! 야, 진정해! 치료를 방해해서 어쩌려고! 그래, 너희는 이쪽으로 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게. 밀수없자 당신은 괜찮아? 어디 다치지 않았고? 아, 나야 운전만 했으니까. 안으로 들어간 건 에리와 경찰 언니뿐이었고. 에리, 에리는 어딨어? 왜 걔는 안 보여? 그 녀석은... 못 돌아왔어 우리를 탈출시키려고 혼자 남아서 차원정들을 유인했거든 뭐라고? 꼭 돌아와주세요 부탁이에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됐군요 허유미 경감님은 중상에 에리씨도 아직 멕스코 로비에 남아서 어떻게 구하러 갈 방법이 없을까? 하다못해 무사한지라도 확인하고 싶어 구하러 갈 방법은 솔직히 지금 저희에게는 없어요 남포동에서 장미숙 요원을 부르면 되겠지만 그랬다간 그쪽 방어선에 구멍이 생길 테고 신서울지부에서 클로저들이 온다고 했잖아 그 사람들은 아직도 소식이 없어? 네, 벌써 도착하고도 남아야 할 시간인데 이 정도로 지연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무래도 다시 신서울지부 본사에 연락해봐야겠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그래도 돼? 연락해도? 에리한테 들었어 쇠덩이... 에너베이 통신에 끼어들어서 아예 통신 자체를 막아두고 있었다고 네 감청을 방지하기 위해 교란기로 센텀시티 전역에 전파 방해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작전 수행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는 전파 방해를 해제하기도 하죠 이 부분은 에리씨도 숙지하고 계실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시간에 저는 본부에 연락을 넣을 수 있을 테죠 저수지씨는 에리씨에게 연락을 하실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니 이 길로 저희 측 기술자분께 가주세요 전파 방해를 해제하고 통신 연결을 도와주실 거예요. 기술자라면 저기 있는 선글라스 아저씨 말이지? 근데 저 아저씨 나 알아? 왠지 계속 내 쪽을 보는 것 같던데? <웃음> 이해해주세요. 그러실 이유가 있거든요. 과거와 다를 거예요. 지금의 유니오는요 황기남입니다! <웃음> 다 됐어? 정말 해제된 거 맞지? <웃음> 그럼 이제 연결된 거야? 에리하고 통신 돼? <웃음> 저기 기술자 아저씨 자꾸 웃지만 말고 대답 좀해 어, 어, 이런 아, 아, 죄송합니다 흐뭇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만 건강하신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요 그때라면 내 심장이 멈췄을 때 말이지 임시 지부장이 그러더라 아저씨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냉동 캡슐이란 걸 가져와서 날 넣어줬다며 안 그랬으면 이식 수술도 못 받고 사망했을 거라던데. 아, 아닙니다. 제 덕분이긴요. 저는 그냥 운 좋게 냉동 캡슐을 운반했을 뿐이에요. 인공심장을 이식해준 정도연 씨와 본인 몫의 냉동 캡슐을 양보해주신 임시 지부장님 덕분이죠. 아, 은하 씨도요. 은하씨가 당신을 데려와준 덕분에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요. 어찌나 급하게 달려왔던지 두 다리가 엉망이 됐었다니까요. 그... 그렇구나. 은하한테 큰 빚을 져버렸네. <웃음> 아 반드시 갚으셔야겠군요. 그러려면 꼭 다시 만나셔야겠고요. 응. 그래야지. 꼭 다시 만날 거야. 아무튼 아저씨도 고마워. 아저씨가 냉동 캡슐을 가져와준 덕분에 내가 살수 있었던 거잖아 <웃음> 그래요? 말씀만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죠 지금은 에리씨와의 통신이 급하니까요 아 맞아! 그래서 연결된 거야 안된 거야? 아자 아, 잠깐만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전파 방해를 해제하긴 했는데 카운터에 대비하려면 또 준비를... 어쩜 내말 응답하세요 여 연결됐어 연결됐습니다 저수지씨 에리씨예요 어서 받아보세요 살살하세요 몸 생각하면서요 아셨죠 보수는 어째서 오빠를 죽인 악마 주제 이제 와서 왜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여 연결됐어 연결됐습니다 저수지씨 어? 저건 한기남씨와 중개인 꼬마? 왜들 저렇게... 혹시 통신이 연결된 건가? 에리야! 들려? 나야 저수지! 저수지? 정말 저수지인가요? 그럼 정말이지! 보고도 모르겠어! 다행이다. 다시 볼수 있어서 기뻐요. 아, 거점은 좀 어때요? 제가 없는 동안 방어는 괜찮았나요? 허유미 경감님은요? 구조자분들은 잘 도착하셨고요? 허유미는... 좀 다쳤어.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사해. 허유미가 끝까지 지켜줬다나 봐. 그렇군요. 다쳐서도 끝까지. 미니씨에게 면목 없네요. 언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야, 다른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해. 쉬지도 못하고 싸우기만 했잖아. 안 힘들어? 어디 다치지는 않았고? 아, 상황을 모르니 답답해 죽겠어. 대체 거기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야? 비밀통로가 있었어요 몸을 숨기기에 좋은 적들도 찾지 못하는 비밀통로가요 돈 안되는 거래는 비밀통로? 거기에 그런게 있어? 네 쫓겨다니다 우연히 발견했어요 로비 안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비밀문이 있더군요 깊이 들어가보진 않았지만 어딘가에 지하수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하수로라면 아마 공공 하수관거일 겁니다. 센텀시티의 인프라 중 하나인데 공습시 대피로도 겸해서 만들어진 곳이죠. 도시 전역과 연결되어 있어서 넓기도 넓고 입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럼 거기를 통하면 다른 곳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웃음> 잘됐다, 애리야. 얼른 내려가서 빠져나와. 아, 자 잠깐만요. 아직 설명이 안 끝났어요. 현재 하수관거의 입구들은 전부 봉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작업을 도운지라 확실하게 기억해요. 지난번 테러 사건 때 유니온의 전 총장이 그곳을 도피로로 이용했거든요. 심지어는 번식력이 강한 차원종까지 둥지를 틀어서 박멸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 유감스럽지만 하수광고로 탈출하시는 것은... 네, 저도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수로에 차원종들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아마 멕스코 로비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들어갈수록 짙어지더군요 변이를 일으키는 안개가 밀폐된 지하 공간임을 감안하더라도 심해요 마치 이 안에 안개의 발생지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건 혹시 에리씨와 교전했다던 플로프 어쩌면 에노벨도 같이 있을지 모르죠 그, 그럼 어떡해 내려가는 건 텄잖아 그렇다고 다시 통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는 있어요 다만 그러고 나서가 문제라서요 좀 많이 지쳤거든요 활시위를 당기는 것도 벅차서 로비 입구까지는 어떻게 뚫는다고 쳐도 거점까지는 기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입구까지 데리러 가면 어떤데? 버! 방금 녀씨 내 차에는 간이 위상력 억제기도 있겠다. 일단 너만 타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때? 가, 말아. <웃음> 짓궂으시네요. 뭐라고 할지 다 알면서. 그럼 호의를 받아들여 볼까요?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마중 나갈 테니까 <웃음> 늦지 않게 튀어 나와. 안 그러면 또 두고 갈 거야. 뭐였구마 왜 그렇게 봐? 아니, 내가 아는 밀수업자 맞나 싶어서 위험한 일이라면 질색인 거 아니었어?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 말이 나야말로 묻고 싶다고 응? 뭐가? 아니야, 아무것도 됐으니 빌고나 있어 내가 무사히 데려오기를 너무 주제넘은 일에 나서지 마 알겠지?